일단은 말이죠. 요거 한장 떠집니다. 그 다음에 누굴 죽일지를 골라요. 큐를 먼저 공격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반필 정도는 깎아줘야 돼요. 빡! 요렇게. 어... 완전 핵 딜이 막 나오진 않지. 근데 정말 괴롭겠죠. 심지어 후턴이라도요. 우리 여엘 때문에 첫 턴에 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진 않거든? 그러면 패마잘 뜨면 상대 계속 공부를 시키면서 엄마 무시하거든요. 그, 그, 능력이. 어... 끝이거든요. 이거. 느낌 오나? 끝난 거. 바크닥, 바크닥 했지? 디버프 쌓인다. 공불 들어갔고, 탁. 존나 카리스마 있어.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덱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려 무려, 파라킹 보미가 쓰고 있는 덱인데요. 보미가 이제 랭킹전에서 이번 주 지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수시로 1위라가지고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번 주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덱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공개됩니다. 짜잔. 바로 음? 이 덱입니다. 조금 낯설 텐데요. 저도 지금 보미한테 이덱 얘기 한번 듣고는 저도 해보고 써봤거든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물론 그 어떤 막뭐 순삭시키는 살상력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유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살상력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첫 턴에 바로 살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서브에 우리, 호, 지금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그죠? 라그반 그때 막 뽑기 한게 얼마나 잘 투자한 부분인가 좀알 수가 있고요. 라그반이 진짜 제가 예, 예, 얘기견했던 대로 좀딜좀 어, 좀 해볼까 싶으면 무조건 서브에 라그반 하나 툭 집어넣으면 많이 해결이 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라그반 서브에 쓰고 있고 해멀루나가 들어갔어요. 예, 해멀루나. 아주 오늘 핵심적인 멤버죠. 해멀루나가 카드 두 장을 착착 써가지고 공부를 걸어 그 다음 또한 명의 핵심 멤버. 바로 욕망 릴리아. 크리스마스 릴리아죠. 적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한개당 자신의 기본 능력이 10%씩 증가. 멀리 누나가 상대 세명한테 공불 걸고 소멸 걸고 그 상태에서 이 효과를 받아서 때리는 이 1인기가 상당히 세다. 이 말이죠. 심지어 릴리아한테 인연으로 누굴 넣어놨습니까? 바로 체리엘을 넣어놨어요. 체리엘을 넣어놨기 때문에 크릴이 스킬을 쓸때 디버프가 또 붙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킹전 특성상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후턴 잡힐 수 있거든요 AI 한테 그럴 때는 여엘의 부활이 우리를 끔살 당하지 않게끔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랭킹점 눌러 볼 텐데.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뽀미한테 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매칭 대상이 없어서 매칭이 실패하였습니다. 지금 0천 점이 넘어가지고 오 매칭이 안 돼요. <웃음> 뭐 나름 이제 뭐 AI로만 가지고 일일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사람이 매칭이 돼야지만 매칭이 되거든요. 토요일이나 주말 때쯤 돼가서 0천 점대의 상대분들이 올라오셔야 매칭이 됩니다. 넷마블 이 부분에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옛날에 한 가장 랭킹전 좀 많이 할 때는 이 매칭 안되는 고통을 많이 느껴봤었거든 근데 귀찮아서 지금 안하고 있긴 한데 안하니까 세상 편하긴 하다 어쨌든 이 덱으로 정회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덱을 저도 최근에 써보고 있거든요 봄이랑 얘기 나눈 뒤로 써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말이죠 요거한장 꺼집니다 아, 전체 소멸, 전체 소멸이죠. 그 다음에 누굴 죽일지를 골라요. 쿄를 먼저 공격하, 공격할게요. 그래서 쿄한테 쇠도 던지면서 공불 다 걸렸지? 그러면 이제 디버프 많지? 그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인리아가 선물 던지는.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반피 정도는 깎아줘야 돼요. 빡! 요렇게. 요렇게 상대의 어떤 좀 핵심이 될 만한 하나를 카트합니다. 카트하면서도 공불까지 걸어가지고 상대가 뭐 당황할 수 있어요. 그 폐가 잘 풀리면, 멀리 누나 폐가 잘 풀리면 멀리 누나 폐잘 풀렸네. 이거는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막, 각킹 덱이다, 암멜 덱이다, 뭘 못합니다. 자, 봐봐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릴리아 노래 볼게요. 아, 이 키는 못딸 거예요, 이번에. 못 닳는데, 어떻게 된다? 또 공불이다. 카드 봐봐봐. 전부 새까맣게. 하나 빼고 다 새까맣게 됐고, 팍팍팍 이렇게. 완전 핵 딜이 막 나오진 않지. 근데 정말 괴롭겠죠. 여기 사람을 만났고, 심지어 후턴이라도요. 우리 여엘 때문에 첫 턴에 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진 않거든? 그러면 패만잘 뜨면 상대 계속 공불시키면서 엄마 무시하거든요. 그그 능력이. 자, 요번에 또 봐봐. 또 공불이에요. 지금 상대분 금색 카드도 있고 한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봐봐. 요 상태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 여일 이제 기절기 같은 게또뜰 수가 있잖아. 패가 만약 안 풀리면. 만약에 이제 크리스마스 릴리아 폐가 잘 뜬다. 그러면 이제 살상이 시작돼요. 살상이. 자, 어, 상대야. 그래도. 소멸 기능 정도는 계속 쓸수 있다는 거, 쓸 수가 있겠죠? 삼성카드가 누구 끌라나? 일단, 상대의 저, 저, 저, 크리스마스 릴리아를 조심해 볼게요. 1 1 6 0 0 나왔고, 호유 가만있어라! 자, 오! 와, 야, 야, 카드, 이거 이제 신 건가 보다, 야. 이렇게 이제 멀리 눈을 패가 말렸을 때는 약간의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라라라라, 이 정도. 어. 뭐, 크게 디버프도 없고, 뭐, 그런, 그런 거맞으만 하죠. 우리 아직 부활도 안 빠졌어요. 시원시원하진 않지만 지금 느끼기에 굉장히 상대를 괴롭히죠. 이거 봐봐, 이거 아주 기절, 이 아주 두텀 기절이에요, 두텀 기절. 야, 됐어, 마무리 해야지. 파크다파크다자 요거 마무리 합시다 상대 핵심 딜러 잘라보고요 야 신아 니센건 아는데 우리 디버프 없으면 그렇게 안 세요 우리 예일 필살기가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완전 새거가 되고, 그때부터 반사판으로 상대를 괴롭히게 된다. 운영덱 이제. 어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 약간 운영덱을 제가 크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내가 운영해도 상당히 생각보다 심플해요. 생각할 게. 심플하게 운영이 잘 돌아갑니다. 폐가 좀잘 떠야 되는 부분 좀 있어요. <웃음> 아이고, 치다가 자빠진다 미안하다, 형이.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 팍. 어, 여기서 이제 디버프가 하나 붙는 거야. 저것만 해도 팍 이제 끝나지. 자, 이 덱의 컨셉은 아, 이 대게 뭐 어떤 뭐 존재 이유는 뭐, 뭐겠습니까 어, 사람이다. 사람다 잠깐만 설명하기 전에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 사람 만나도 당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킹 경는 도 바로 목 떨어져요. 암멜도목 떨어집니다. 탁, 탁, 때리고요. 세금 때리면서 이제 전체 이제 새까맣게 됐죠. 이 상태에서 디버프 많은데 뻑! 때리는 거예요. 투지분기라 어. 1성이었어도 한 14만, 15만 정도 나옵니다. 핵심 딜러 죽으면 상태가 사람이라면 알아요. 더 이상 해봤자 내가 힘들기만 하다. 이러고 나가뿌거든 그래서 요번 덱의 존재 이유랄까? 이거는 지난번 우리 각킹 덱 이런 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빨리 돌린 거야. 축제 코인을 빨리 벌고 혹시 뭐 내가 후턴 잡힌 건 지고 근데 이대는요 후턴 잡혀도 겁나 좋아요 특히 랭킹전 하면 후턴일 경우가 더 많거든요 AI는 음식 먹은 완전 막 랭크 덱들이고 나는 음식을 못 먹어 가지고 내가 후턴일 때가 많거든 그럴 때 진짜 좋더라고요 내가 후턴을 보여 드리고 싶은 보여 드릴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후턴 잡혀도 일단 한번 맞았다고 치봐 아직 안 죽어 그렇게 쉽게 목이 다안 떨어지는 친구들이거든요 후턴이었어도 이제 내턴 됐다 그럼 요렇게 요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후턴이었다 하더라도 한대 쳐맞고 그 다음 마이터언 됐을 때 똑같이 해 요렇게 요거 똑같이 그냥 핵심 딜러 다크닥 어, 어 뭐, 거의 뭐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아, 이거 골치 아프구만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물론, 붙어이 됐을 때는 뭐 상대 Q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점화 붙고 이러면 붙어일때 내가 상대를 원킬을 못낼 수도 있어요. 그냥 원킬을 못 냈다. 그때부터는 진짜 운영 싸움에 들어가는데 운영에서 좀 장점이 많은 것들은 뭐냐면 뭐요런 여열 패가 잘 뜨면 좀 악마 소리 나오거든. 아니면 멀리 누나 패잘떠도 악마 소리 나오거든. <웃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릴리아 패잘 나와도 악마 소리 나와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어 잠깐만 내가 말이 너무 길었구나. 자 켜야 한데 맞아 봐봐, 봐봐봐, 쭈욱 꼭축 꼭숭꼭 꼭숭 빡옹요 정도에서 디버프 그래도 많지? 어 맞나? <웃음> 사리엘을 체리엘을 인연을 넣어야 되는 이유도 알겠죠. 저런 거 치면서 이제 디버프 막 쌓이잖아. 그럼 그 디버프 많은 거를 쇠도로 세도 쇄도 아니지. 세도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릴리아의 성물이 발동되는 거예요. 성물이 디버프가 많게끔 성물이 발동돼서 그 엄청난 세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대 설명은 충분히 잘된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도 이거 먼저 던지면 여기도 디버프 좀더 추가되겠죠. 이거 퍽대 뿌고 그 다음에 이거 와 사악하다. 더우이 형님 지금 정으로 가고 있었나 지금 정호에서 꺼지고 있었나? 턴 계산을 안 했어요. 턴 계산 안 했는데 오 끝나겠는데요? 아 끝나는구나. 오. 게쎄지했나 웬만한 진짜 무슨 초핵 딜러, 무슨 암멜 이런 애가 막 팍팍 뗄 때, 물론 암멜은 이제 버프 많고 막 40만도 나오지만, 보통은 여러분도 플레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만 15만? 뭐좀 좀 버프 많을 때한 20만 이렇게 터지는 그런 느낌이거든? 1 0도 이렇다니까? 자, 한대더 치면서, 어, 디버프 좀 쌓인 거 보이죠? 자, 필살기 갑니다. 필살기도 또 버프 해제야. 심지어, 임마 피사도 괜찮은 버프 해제가 있어가지고, 뭐, 버프 좀 많은 상대 해제하고 <웃음> 빡! 때릴 겁니다. <웃음> 자 음식을 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식 빼도 투급이 너무 높나? 이거는 저한테 뭘 하지 마시오 이거 한번 빼볼게 자 뺐다 31만 7천 많이 내렸어요 자 후턴 한번 잡혀도 충분히 운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건 선턴 잡은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걱정되긴 한다 갑자기 근데 진짜 내가 이 대구를 해보고 있는데 후턴 잡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판 그냥 이기고요 저기 뭐 동상 앞에 가가지고 AI한테 가가지고 후턴 잡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끝이거든요 이거 느낌 어나? 끝난 거 바크닥 바크닥했지 디버프 쌓인다 공불 들어갔고 탁 존나 카리스마 있어 여기서 이미 사실 경기는 끝났어요 사람이면 그냥 나간다 AI라서 안 나가는 거 오히려 AI가 또 귀찮은 녀석이야 어. 자요렇게 해서 피니시가 되겠죠 자 요거는 뭐해이고 이제 이제 후턴으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후턴 후턴으로도 좋은 덱이기 때문에 지금 랭킹전에서 이거 쓰는 겁니다 자 동상의 AI한테 이제 후턴 잡혀 볼 텐데 어 잠깐만요 1위가 이제 파고 피기 파고기가 있고 <웃음> 이게 밀어대기네 2위가 이제 CN 기사님 요덱도 괴롭히는 댁이거든요. 아, 지난주 3일 했었구나. 3일 좀 미러 대기고 그러면 2위 분이랑, 아! 근데 네, 2위 분또2급이 자, 그러면 일단 인연을 다 뺐거든요. 299,000까지 떨어뜨렸어요. 이걸 막판으로 가도록 하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좀 많이 약화시켰죠? 문제는 뭐냐면 체리를 뺐기 때문에 디버프 좀 모자랍니다. 모자랄 수 있어요. 그 정도 감안하고. 그런 와중에도 얼마나 좀 해나갈 수 있는 덱인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후타라 잡히자. 어, 해머리 있다, 상대도. 2 8 9천0 0 2년 다 빼고 막 요리 안 먹고 해도 후턴 잡히기 힘드네. 자, 요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2년 일단 다 뺐어요. 그래서 조금 타격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못 죽일 수도 있어요. 빡! 아, 못 죽이네요. 역시나. 네,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상황 괜찮지? 지금 상황 괜찮지? 킬은못 닿기 때문에 약간 뭐 후턴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지? 오히려. 자 여러분 우리도 공부를 들어왔어요 해머리 참 좋습니다 진짜 자 이럴때도 이쪽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 써주고 그죠? 그래야 디버프 하나라도 더 받지 그보막 하나 써주겠습니다 자 팍팍 자 약한 소멸기지만 이쯤 되면 어떻게 된다? 딜꽤 나옵니다 팍 13만 더뜨리면서암멸접고요자 오케이 맞을만 하고요보막이 진짜 여의 보막이 정말 징글징글한 거야. 오, 상대 지금 아직도 덱 좋아요. 우리랑 비슷한데, 덱이? 벌써 유행하고 있나? 이 덱이.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팍. 자, 해멀 누나가 꼰물 걸는 건 싫어요. 하고,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만요. 근데 어차피 도원 형님 이번에 정오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원 형님을 제지할 수는 없었고요. 아, 큰일 났네. 자 최대한 충격에 대비하겠습니다. 충격에 대비하라. 어, 보막 위에다가 잘못 필살기 쓰시면 역으로 도원 형님 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으로 물론 사람이라면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쉽사리 치기 힘들 거예요. 지금 보막도 성물도 있어가지고 보막 탄탄합니다. 어, 오케이 도원 형님. 이거 견딘데 봐봐봐. 뻥싹 어, 못견뎠네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해나갈 수가 있다. 자, 일단 보호막 걷어주고요. 자, 파파 파팡. 자, 쇼 갑니다. 빡. 자, 부활 계승 아직 있지? 어. 서버에서 나온 여의 일이 또 이걸 또 지켜내고 있네요. 자, 요번에 또 뭐가 좋냐면, 요번에 이 리바이오던, 리바이오던, 버프 해제가 있어요. 보막 쳤는데, 해제하고 꼬잡힙니다. 자, 가자! 리바이오던. 어때요 네, 이런 느낌 여기 이제 뭐랄까 약간 랭킹전 할때 후턴 잡혀도 AI한테 후턴 잡히는 거잖아 그럼 충분히 승률 좋게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네, 네, 네. 마무리하면서 어? 어떻게 운영하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들 충분히 해볼 만한 덱이 아닌가 승률 자체가 되게 좋아요 되게 진지한 덱이거든 이런 덱은 아닌데, 진지한 덱이기 때문에 나보다 센 사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구스가 만약에 막 올킬 대막 하고 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 이걸로 저격했는데, 잡힐 수도 있어,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첫 턴에 만약이덱못 죽였다, 뭐 여행 때문에 딜러가 살아났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데 오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 바이! 예뻐졌구나. 볼만큼